이제 기본적인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, 바깥, 바다 낮다, 이리, 이리, 이리, 이리, 이리, 이리, 이리, 이리, 이리, 이리, 이리, 이리, 이 이리, 이리, 이리, 이리, 이리, 이리, 이리, 이리, 이리, 찌리 이리, 이리, 이리, 이리, 이리, 이리, 이 이리, 이리, 이리, 이리, 이이 다. 수고해. 인샬라. 네.